지난 13일에 급료에 진행했던 그랑사가 슈케이스 현재 태연과의 콜라보를 통해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죠. 거기다 역대급 광고로 인해서 많은 재밌어. 분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원히 진행시켜. 그랑과 함께 떠나가라 3D 용사여. 이네 앞에 험난한 몸이 기다릴지 니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위대한 전선으로 가슴이 웅장해진다. 9월에 CBT를 진행했었기에 관심있게 보신 분들 말고는 어떤 게임인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랑사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랑사가가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형 MMORPG입니다. 여기에 수집형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수집형 MMORP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무엇을 수집하느냐 보통 수집형 RPG 게임들은 캐릭터를 수집해 조합을 짜서 사냥을 하는 형식이죠 하지만 그랑사가는 무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무기를 그랑웨폰이라고 부르며총 5가지 등급이 있고 무기에 따라 스킬이 다릅니다 캐릭터별로 스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기별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장착하냐에 따라 캐릭터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랑소울은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한 힘을 지니고 있어. 영웅들이 그랑소울과의 교감을 통해 강력한 웨폰을 사용하기도 해. 자 그럼 그랑 웨폰과 함께 여신의 축복이 함께하기. 많이들 궁금해하실 플레이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6개의 캐릭터를 3개의 한 팀으로 구성 후 필드 사냥을 합니다. 6개의 기사단 캐릭터는 모두 지급해주며 캐릭터별로 각 속성이 있으니 플레이하는 보스 던전이나 지역에 따라서 속성에 맞게 팀 구성을 해야하는 방식이죠. 속성은 물, 불, 바람, 땅, 빛, 어둠 속성이 있으며 해당 속성들은 이미지처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팀으로 구성된 캐릭터로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게 그랑사가의 핵심입니다. 쇼케이스에 나온 설명 부분을 같이 보실까요? 그랑사가는 한 캐릭터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단에 소속된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한다는 기조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필드 전투 중에서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필드 전투 중에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니 사냥 중에 뭔가 딜량이 안 박힌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컨텐츠 부분에서 1일 숙제로 추측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토벌전이죠. 재화도 3개씩 있는 거 봐선 몇 시간 단위로 한 개씩 충전이 되고 1일 제한으로 잼을 이용해 추가적인 플레이하는 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기 보상을 보시면 장비 상자가 있어요. 이 장비는 장착하는 방어구입니다 필드 사냥에서 드랍이 되나 엄청 낮은 확률이었고요 장비 분해를 통해서 장비 랩업 재료도 파밍을 해야하니 필수적으로 돌아야하는 컨텐츠입니다 난이도별로 최대 획득 가능한 보상이 올라가니 매일 돌아줘야 하겠네요 위쪽에 보시면 보스별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맞춰서 기사단 구성을 한 뒤에 들어가야겠죠 다음은 희면의 회낭입니다 요일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흔히 수집형 게임에서 요일 던전에 들어가 제로 파밍하는데 이거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랑사가에선 그랑웨폰의 레버업재로를 얻는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미지로 봐서는 비속성은 바로 출시할 예정이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멸전이 있는데요. 총 5명의 유저가 파티를 맺고 몹들을 제거하는 형식의 던전입니다. 여기선 유저별로 한개의 캐릭터만 들고 갑니다. 5명의 파티 구성이니 탱커 1명, 힐러 1명, 딜러 2명 이런 구성이 가장 베스트겠죠? 여기서도 재화는 최대 3개까지 보유가 가능해 보이네요 이미지를 잘 보시면 준비 해제 버튼에서 재화를 한개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분명히 서로 구성을 다짤 때까지 계속 준비 해제 후 캐릭터를 바꿔가거나 어, 선멸전용으로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등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이 해제 버튼에서 선멸전 재화를 소모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CBT에선 못 보던 컨텐츠여서 저 부분이 진짜 해제할 때 재화가 소모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미지 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아, 왜저 해제 버튼에 재화 소모한다는 마크가 있는 건지, 음. 선멸전에 보상도 궁금했는데, 쇼케스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상은 그랑웨폰과 아티팩트가 뽑기로 얻고, 방어구 장비는 토벌전을 얻으니, 선멸전에선 장신구를 얻는 컨텐츠가 아닐까 싶네요. 팔찌나 반지 같은 장신구도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쇼케이스 후에 추가적인 6개의 캐릭터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게임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열리는 방법으로 나올 것 같네요 쇼케이스의 내용과 CBT 때의 제 경험으로 알아본 그랑사가 어떤 게임인지 다들 감이 오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사계에 관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 아직 출시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애플스토어에 이렇게 1월 28일이라고 예정이 떴습니다. 어, 그러나 누워있는 어? CBT때 혼돈의 카우스였던 그대로네요. 과연 마지막까지 음... 이분은 저한테 스와를안줄 건가? 반가워요. 갑시다. 지금 빠뜨리걸얼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것 같네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오케이, 고양이 나왔다. 오 드디어 드디어 좋았어 저거야 저거 저 모션이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아티팩트야? 아티팩트인지 그랑메폰인지 모르겠는데 와자 마지막 종료되기 10분 전에 주냐 오케이 보랏빛 났고 일단 SSR 하는게 확정입니다 오 뭐지 뭐가 나온거지? 설마 잉그리드야? 오 어, 마그누스 아, 일단 그라움폰 나왔네요 하, 드디어 나왔네 아자 마지막 날아 이거 포기할때 사냥 안하네? 사냥 안하고 있잖아 아 뭐야 야, 초월 골한번 가능해요 곤란한 일이라도 있나? 이정이정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단어인가 끝없이 달려나는 모습이야만 기사의 위각